뭐때로댕니 있네요, 메뚜기가요. 뭐, 때로댕니는 네. 어떤 뭐, 피해를 그, 주셨어요? 뭐 곡식 씹으면 뭐다 그냥 옥수수고 뭐고 다 와서 다자살래요저 뭐야 엊그저 때여기서 등에 이큰게 하나 그냥 지나가더라고요. 낮에요? 네, 낮엔데도 낮에 낮에도 지나가요? 네. 정말 멧돼지가 우리 남한산성면에 많이 오는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태치용 무인감시 장비를 한 10대 도입을 했습니다.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아서 남한산성면에 왔는데 5월에 왔거든요. 근데 한 이제 7월부터 주민분들이 계속 면에 와서 뭐 멧돼지 피해봤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좀 궁금해서 이제 주민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죠. 그랬더니 이제 뭐그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서 뭐 전기 울타리나 뭐 전기 핸스 같은 장비를 설치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한 1, 2년은 효과가 있다가 금방 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없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뭐 이렇게 풀이 자라면 그 전기를 빨아들인대요. 그래서 수시로 제초제나 뭐 풀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 관리가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 1, 2년 지나면 효과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좀왜 그런 원시적인 방법밖에 방법이 없을까 좀 궁금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전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. 하다가 이제 제가 요런 기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한번 이제 사업을 시범으로 관내, 관공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소요 예산이 좀 상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만 갖고 있다가 올초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, 이 사, 사례를 저희 남한산성 면에 한번 접목을 해볼까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하, 어, <웃음> 하게 되었습니다. 행정안전부의 그, 뭐 기획사업을 기한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했고 PR도 했고 현장 응, 답사하면서 현장도 보여드렸고 따온다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도 듣고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기계 설치하는 데 일조를 하고 응, 우리 의견도 같이 제시를 하면서 최대한의 어, 효과를 볼수 있게 그렇게 노력했습니다. 네. 카메라가 카메라입니다. 실시간에 볼수 있는 거고 녹화가 되면은 여기 이제 이걸 누르면 녹화된 게 여기 일본 간격으로 녹화된 게 뜹니다. 그리고 움직임이 있으면은 항상 녹화가 되고 녹화된 것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. 아 엄청 편하네요. 네 그렇습니다. 다른 업체들은 움직임만이 감지가 되면 바로 동작을 하니까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때뭐 낙엽이라도 움직이고 이러면 은 감지를 하 해요. 이 기계는 움직이는 물체에 열 감지를 했을 때 이중 감지가 됐을 때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.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학습의 효과가 있는데 이제 딱 필요할 때만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효과성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? 막걸리를 부셨는데 왜 부신 거예요? 아 최근에 그 하번천리 쪽에서 그한 다섯 마리가 이제 출몰을 했어요. 멧돼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켜, 경비를 시작을 해서 켜놓은 상태에서 멧돼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 12월 23일 날 왔는데 그러고 이제 그냥 기다렸는데 안오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유인을 하기 위해서 멧돼지가 막걸리 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유인하고자 좀 해봤어요. 1월 4일날, 금요일날 저희가 오후 5시에 이제 뿌리고 갔는데, 그 다음날 바로 멧돼지가 와서, 그 경비 시작 상태에서 멧돼지가 이제 벌써 불에 놀라서 도망을 가고, 호랑이 소리에 이제 2차 도망가는 그런 영상이 찍혔어요. 한번만찍힌예요 네, 딱한번 오고, 그 다음 또안 오네요. 강주시로 따지면은 뭐한 천, 천여마리 이상 정도 있었죠. 아, 멧돼지 퇴치기를 달았는데, 네. 그때 달고 나서는 어떠십니까? 글쎄, 지금 남한산성 면쪽으로 이렇게 유해조수 구제활동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던데 그 이후로 그런지 멧돼지가 그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. 아, 설치한 그렇죠. 주변에는요? 네. 아, 그럼 얘들 다어디 가든요? 글쎄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타지역으로 지금 뭐 가서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뭐 성남 쪽이나 하남시나 뭐 양평 뭐 이천 이런 쪽으로 돼지가 다 도망가서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여기 있는 돼지가 감귤 기있 시들들이 네. 어, 이사를 가네요. 그렇죠 이제 뭐 여기서 워낙 그유해주수구제 활동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돼지들이 다 피해가서 있는 거죠. Here we go.